그 평가를 해줘 아빠 거를 응. 응. 여기까지밖에 못했어 응. 어때? 재밌어? 응. 망했다 망했다고? 어. 아빠가 망했어? 응 그래 고마워 응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웃음> 어. <웃음> 안녕하세요 씨파파입니다 제가 첫 영상으로 올린 지가 2021년 3월 6일에 첫영상을 올렸고요 두 번째는 3월 8일 세 번째는 그리고 3월 13일자로 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제 채널을 구독을 해 주신 분들이 28분이 계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서툴러요 뭐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작곡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달 정도 됐는데 어 사실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저 같은 경우는 퇴근 후에 한 두세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지금 유튜브 영상 편집하고 그리고 열심히 작곡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이 나오고 나서 어두 번째 곡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까 하다가 문득 저희 딸이 EDM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 이제 다섯 살인데 거의 뭐 아침에 눈 뜨면 자기 전까지 EDM 음악을 들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을 위해서 EDM 음악을 선택을 해 봤어요 일단 EDM을 한다고는 질렀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너무 막막한 거예요 EDM의 종류가 너무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특히 악기 같은 경우가 뭐 생전 처음 들어본 저에게는 초보인자에게는 처음 들어본 뭐 그런 악기들 뿐이 없었어요 어, EDM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음, 제 취향에 맞는 거를 딱 찾았는데요 하우스 음악 중에 그 분류 중에서 딥하우스 쪽이 있고요 딥하우스에서도 퓨처하우스 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일단 잠깐 들어보시고 아 이런 음악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잠깐 뭐 들어보시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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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떠세요 신나시죠 음, 저도 약간 이런 신나는 곡을 많이 좋아합니다 사실 일주일간 퇴근 후에 이렇게 잠깐 시간인데 어, 지난주에는 변명을 하자면 퇴근이 너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영상을 못만들었고요 많이 연습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한 거를 잠깐 끝에 이렇게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한 EDM도 한한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완곡을 하기까지요. 다시 한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셨던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정말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 사실 이킥과 드럼부분이라고 하는데 킥과 이쪽 스네어뭐 이쪽을 아직 제가 못 배웠어요. 제대로 매일매일 시안나는 대로 유튜버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배웠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그 공부가 마친 뒤 바로 적용을 해서 조금 더 멋진 음악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은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